안녕하세요 천세로입니다 오늘 추억수한 시리즈 12번째 시간은 93년 미스터코리아 한균석 선수입니다 한균석 선수는 89년 미스터 YMCA에서 그랑프를 차지했고요 91년 미스터 부산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전국체전에서는 체급을 올려가면서 70, 75, 80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완벽한 V테이퍼라인과 아름다운 보디빌런스는 클래식한 보디빌더로서 아름다운 멋을 한껏 보여줬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균성 선수장 네주산을차지하 한균성 선수의 급격기 모습 나이특강에 출전을 했수 이영성 선수의 한균성 선수 가장 주 부주, 그는 주에 대해서는 아무니다 아직 에서의할수있 그는 무죄에 대한 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는 유죄에 대한 이없다는해서는무는아다 그는 유죄대해서대서는할수 있습니다. 이영섭 선수를 다해심지 체납에서 잇따 선수들은 대전 미스터 콜레에다 추천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병을 보이고 있네 미스터 콜레옥 선수와 대표요 네, 그 후에 같은 운동을 했으니까요 자신의 몸이 수스자들이 알고 나와서 시합에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자유 조 자신이 선택그는1분동안 이십오 세균석 선수 아주시죠. 한균석 선수는 년 전에 저희 미스터 코리아 타이틀을 획득한 부산이 자랑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한석 선수 아시아 올림픽 선수 대회에서 3위로 입상해서 고 이번 코리아는 이제 전 미스터 코리아 1등할 때보 많이 좋아지긴 한있습니다 우리 백육칠 그야말로만. 남성에그 다음에, 수 있는 에이다그래서그런지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음에그다셨어요이음에그다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은그 자분들이 많이 다다다음다다 <목소리> <도대한>.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